어디 있을 음. 아, 왔다 갔다 해야지 <웃음> 아이고, 미쳐 <웃음> 저쪽? 제, 네. 저, 음. 재밌게 생겼다 <웃음> <하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내일 수술하게 됐는데요 눈재 수술, 코, 이제 이마 거상하고 이제 이중턱이랑 옆볼 지방 흡입을 하게 됐는데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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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 하 지금은 꽈배기 만들고 있는 최하정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꽈배기요? 꽈배기. 저는 일단 눈 재수술하고요. 콧대랑 코끝하고 이제 이마 거상이랑 턱끝 이렇게 나머지는 볼살, 턱살, 지방흡입입니다. 진짜 많이. 뭐 그러게요. 오늘 진짜 대봉사시네요, 대봉사. 스테이시 세은이랑 어. 윤이라고 있어. 어, 어떤 면에서 그 친구가? 어 그냥 얼굴 자체만 봐도 완벽하요아 음. 당연히 옆에선 괜찮아. 충분히 예쁜데 뭘 굳이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. 그러다가 이제 수술 딱 하고 나타나면? 좋아했죠. 어? <웃음> 저인스타 아! 먼저 인스타를 보네. 딱! 아.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기할 거예요? 나 이거 했다. 아 당연하죠. 아... 야... 대단하다. 저는 숨기지 않아요. 네. 사랑합니다. 원장님.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전 이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짱! 오늘 수술하러 병원을 가고 있는데요. 더 예뻐진 모습으로 이따가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? 자, 마지막 한번 얼굴 보세요. 네. 수술하러 가기 마지막 얼굴이에요. 네. 어때요? 좀 아쉽지 않아요. <웃음> 한마디 해주세요. 어.. 사연하라.. 그래. 사 <웃음> <웃음> 뭐 특별히 원하는 라인 있어요? 전왜라인드라운 아, 조금만 땡기고 네. 이마고 상에 들어가면 이 이렇게 되죠? 눈 네. 감고 맞죠? 이쪽 라인은잘 나와 이 정도면 괜찮죠? 그렇죠? 네. 특별히 코 모양 원하시는 거 있어요? 제가 어떤 게 네. 어울리지는 음, 잘 모르겠어서 코가 코끝이 조금은 크죠. 코가 커서 그거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응. 어, 그별히 어, 예쁘다 생각하는 코 사진이나 좋은 거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?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지금 좀 길거든요. 한번 좀 여성스럽게 좀 작게 만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외부의 느낌 좀 줄이고 하지만 그러다시피 인중선 자체가 좀 미틀어졌어요 인중선 자체가 직속, 수직이 아니라 어플에 두고 있거든요 보건소 수정하는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인중이 바뀌는 수준은 아니니까 우선 뱅 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은 심부볼 지방제형할 거고 흔시고 가만히 있을 때 당겨 볼까요? 심하진 않지만 여기 이런 데좀 라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끄기 위좀 줄어볼 거예요 음, 예쁠 거 같아요 왜 저기서 나올 아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있어요. 아 그래요? 디자인이 잘 되어있으니까 수술 잘 받으시고 예뻐서 져 봐요. 두 hours later. 안녕하세요. 자, 인사만 나자. 성형외과 전문의 유영문 원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최아성 형 오늘 수술한 게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? 절개 쌍꺼풀 재수술을 좀 했습니다. 음. 절개 재수술하시고 보시다시피 눈썹과 눈사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불룩한 느낌이 있죠.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눈썹 이 너무 낮으시기 때문에 눈썹을 끌어올리는 내시경 이마 고상술 같이 하셨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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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, 그, 코 해야 되는데, 괜찮겠어요? 그니까요. 아, 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참. 아, 휴 그렇죠. 코도 예뻐지기 위해서라면. 응? 숨이나 잘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여기, 여기 보시고 승리의 V자 한 번만 좀 날려주세요. 네. 저쪽 예 제... 네. 네. 재밌게 생겼다. 하.. <웃음> 어때요? 지금? 지금 빨리 붓기가 빠졌으면 좋겠어요. 지금 빨리 가서 쉬고 싶죠? 아, 네. <웃음> 근데 지금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안들어요지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아, 없어요. 네. 잘 가요. 네. 안녕. 네. 안녕하세요. 화성입니다 수술하고 부목된 지 4주차 됐어요.